안녕하세요 블랙형 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옆머리 수치 없는 분의 라인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해보세요 일단 머리 지금 보면 옆 라인 같은 경우 숱이 너무 좀 많지 않고 숱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네. 요 라인을 좀 약간 숱 없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로 내가 봤을 때 지금 윗머리 같은 경우 좀살려주고 대신 여기가 빵처럼 떨어져 있으니까 숱 없는 사람과 좀 약간 너무 눌린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좀 만들어보는 오늘 그걸 한번 해보고 음 일단 숱이 없는 분들 머리 자르는 방법 네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머리 상태가 이렇게 보시면 숱이 좀 그렇게 많지 않죠 손님이 그러니까 숱이 많지 않은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옆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숱이 좀 없고 뒷머리로 갈수록 약간 숱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 뒤쪽에는 어떻게든 잘하면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옆머리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이제 초보명사분들은 이 옆머리 커버를 하시는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오늘 제가 이 라인에 있어서 이 라인 깔끔한 정리와 지금 약간 소프트하게 칠거예요 너무 하다하게 치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빵꾸가 납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그 부분들을 좀 약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 제가 지금부터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예 오늘 제 배속은 어좀뭐 2배속 말고 그냥 영배속인데 천천히 한번 잘라 드려 볼 테니까 저의 어떤 뜻을 한번 보시고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위에 머리 같은 경우는 요 윗부분 이거 윗부분 옆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를 너무 쳐서 올리긴 그러니까 약간 먼저 이렇게 옆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해주세요 물론 생머리로 약간 좀 내려오는 머리면은 약간 핀셋으로 꼽아서 이렇게 해 주셔야 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필요 없고 약간 곱슬머리가 약간 있으셔서 조금 저에겐 도움이 되는 머리네요 자, 옆머리부터 이 라인을 먼저 정리를 해 주면서 이 부분을 보고 어떻게 짜, 들어갈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자르는 거예요 자, 옆머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 주죠 물론 뒤쪽 라인은 상고 약간 낮은 상고로 머리를 좀 잘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낮은 낮으면서 좀 약간 뭐 높게 칠까요? 하나 준다해 주세요. 어 그럼 삭발하겠습니다. 아, 자, <웃음> 네 일단 그리고 옆머리 선하고 맞춰서 정리를 잘 잘. 제가 오늘 배속을 천천히 잘라드린다고 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이게 천천히 자르는 것도 사실 저에게는 조금 뭐 그냥 거만한 소리인지 모르지 모르겠지만 좀 제가 좀 힘들어요. 천천히 자른다는 그 자체는. 안 잘라봤어요. 저는 좀 빨리 맨날 잘라서 그 오늘은 손님도 좀 없고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천천히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라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70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70도 80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세요. 절대 빗을 잡은 손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자술 끊으세요. 자 그러면 절대 손이 흔들릴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90도로 들어서, 90도. 그냥 일자로 탁 들은 상태에서, 들어서 붙이지 마시고, 벽에다가 붙이지 마시고, 이 머리에다가 붙이지 마세요. 그냥 약간 뜬, 뜬 상태로 90도로.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 옆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만요. 자그 다음은 요 옆선 같은 경우 요 관자놀이 쪽요 부분을 드는데 지금 이 라인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가 있는 부분을 같이 이어서 이렇게 넣어서 밑에 끝에 부분을 약간 빛의 끝에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들어주세요 살짝 그리고서 이대로 요걸 움직이지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한 번만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그 수치 같이 이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2mm 2mm로 해서 살짝 한 번씩만 이렇게 툭툭툭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잘라드리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2mm. 예. 저는 원래 0.8mm를 해도 이렇게 안 잘리거든요. 근데 조금 초보자 분들은 2mm로 분명히 잡아 놓으시고 2mm로 잡고 나서 정리를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툭툭툭 쳐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라인을 잡아 주실 땐 지금 이 라인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구렛나루 선에서 이 앞쪽에 나오는 머리를 약간 잡아서 이렇게 잘 깨끗이 정리해주는 목적을 두고 머리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라인이 싹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님들 중에 일자로 자르고 싶은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일자로 자르죠. 요즘에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미운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요 라인 그대로, 이렇게 잡고, 저는 약간, 약간의 세모 정도로 해서, 요렇게 밑으로 이렇게 라인을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끝 처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끝 처리가 너무 빼죽해도 안 돼요. 그 너무 두꺼워도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약간 이렇게 털 많은, 털복숭이 아저씨들은 요렇게 정리를. 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미용사이기 때문에 면도 개념은 아니고 약간 깔끔하게 정리 개념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옆머리, 옆머리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윗머리가 남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살짝 가려주는 것도 센스기 이 때문에 가위와 빗을 이용해서 정리를 위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옆머리 선이 많이 뜨기 때문에 옆머리 선이 요 숱이 좀 많으니까 요거를 조금 자를 때 요즘에 많이 하는 쓰리 쓰리 블럭 어, 쓰리 블록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야 저는 옛날부터 하긴 했는데 요 윗머리를 맨 꼭대기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 지금 원투 쓰리죠 그래서 요거를 요 부분을 한번만 더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냥 가위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숱 치지 마시고요 절대 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치시고 그 위에 부분을 내려주시면 그 부분이 어때요? 어때요? 좀 가벼워졌어요? 딱 붙었지, 옆에가. 좋은데?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좋은데, 그거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옆머리가 이렇게 딱 붙는 거야. 그, 그렇게 해서 머리 자체가 약간 이쪽 부분은 깔끔하게 끝났고, 이제 저쪽 부분, 왼쪽, 오른쪽 부분을 가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이제 그 생머리 생머리가 내려왔을 때그 가정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먼저 투블럭이 돼있었던 부분들을 살짝 이렇게 잡으세요 자 음, 음. 먼저 먼저 이렇게 투블럭 생머리로 내려왔을 때 가정으로 윗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잡아 주시면 안 떨어지겠죠 그러면 요 부분 같은 경우 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정리하기 쉽게 됐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저쪽 부분은 천천히 잘랐는데 요번에는 제가 원래 자르는 템포로 한번 잘라드려 볼게요. 자 0.8mm로 자르고 있고요. 또 원래 제가 자르던 습관이 약간 이렇게 천천히 자른다기보다 지금 제가 천천히 안 자르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머리 자를 때 천천히 자르게 되면 한, 한 번에 나가야 될 곳이 세 번, 네번 자르게 되면 층이 많이 지기 때문에 머리에 굴곡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좀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서 많이 좀 혼자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좀 빨리 한 번에 쭉 가는 게 나아요. 이렇게. 방식은 똑같아요. 90도 들고. 그리고 옆라인. 이쪽에 사선으로 머리를 생각하시고 이 관자놀이 쪽에 살짝 들어서 치시고. 예,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원래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드려볼게요. 그리고 2mm. 살짝, 이렇게 살짝 툭툭툭 치셔가지고 올리시고. 자, 똑같이 이, 요 선에서, 관자놀이 선에서 밑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내리시면 lbc 플레스리가 되죠 네, 맞나 이렇게 <웃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라인하고 우리 털복숭이 아저씨 이 부분 머리 정리를 잘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귀 라인 귀윗 라인의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살짝 잘 깔끔하게 네, 손님들 대부분이 귀랑 연패랑 닿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깔끔하게 해주시면 한분 더 오십니다 손님 이렇게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내려놨죠 그리고 요 윗부분을 들어서 윗부분을 한번더 잡으신 다음에 여기 위쪽에 이 나머지 부분을 가위로 가위로 가위와 빗을 이용해서 한 번만 툭 쳐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끝입니다 그리고 절대 숱을 치지 마세요 숱이 없습니다 <웃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 이상한데? 아니 숱이 없습니다 숱이 많은데 없습니다 어 됐지 이제 그 정도만 하자 이렇게 자, 뒷머리 라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머리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상고형으로 머리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있는 아까 그 여기 이쪽 머리랑 이쪽 머리랑 차이가 나죠 이쪽이 길죠 왜냐면 같이 맞았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살짝 전체적으로 이제는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이렇게 꼬바 놓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위에서 똑같이 위에서 한번 밑에서 한번 위에서 한번 밑에서 한번 이렇게 70도 80도 들으셔서 딱 잡고 위로 살짝 잡고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머리카락 자체가 누워있는게 위로 쓸 거예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이런거는 이렇게 네,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2mm로 초보자분들은 2mm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 빗대고 자를 때는 0.8mm로 자릅니다 요번에 질문이 좀 들어오셨는데 거의 빗으로 자를 때는 거의 0.8mm 두고 자르는데 밑에 라인은 0.8mm로 이렇게 잔털이 많은 거는 제가 0.8mm로 자르지만 이쪽 그럼 위쪽 부분은 2.0으로 잘라도 2mm로 잘라도 분명히 뭐 어떤 거를 잘라도 연습이 많이 되고 잘 자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시 됩니다. 탭을 너무 많이 끼고 하시면 사실은 탭을 많이 끼시면 그 약간 초보자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면 빵꾸날까봐 되게 어렵지만 어렵게 배워야 당연히 쉬워질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 그러셔야 좀 약간 편하실 거예요. 뭐 가끔 저의 사투리 같은 게 나오면 예, 이해해 주세요. 강원도 사람입니다. 강원도 사람 어? 그래? 어, 강원도 좋지. 이렇게 2mm로 쭉쭉쭉 밀어주시고 옆에 좀 쳐주시고 자 깔끔하실 겁니다. 여기서 옆머리선이 라인이 맞죠. 잠시만요.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왼쪽 부분입니다. 왼쪽 부분도 아까 위쪽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같이 이었던 부분이 이쪽이 길게 나왔으니까 상고용으로 치시는데 이렇게 위로 들어서 치시고 그 다음 밑에 치시고 위에 치시고 밑에 치시고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 아래, 위, 아래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위, 아래. 그래서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자 다시 2mm로 잡고 툭툭툭 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뒷라인 요 라인을 정리를 하듯이 같이 이렇게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70에서 80도로 드셔서 천천히 올리셔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신 왼쪽 손은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거딱 잡고 잡고 잡고 서고 이렇게 잡고 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2mm로 툭툭 툭 쳐가지고 치시고 라인 요 라인이 또 중요하죠. 이 라인은 여기 귀볼 귀볼이 여기고 귀 중간 부분에서 이어 포인트 이쪽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라인을 잡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게 제일 이뻐요.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더 이상하죠. 넓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잡고서 이 부분을 그대로 원래 사람이 거의 여기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알면 무조건적으로 어느 머리가 와도 뒷머리가 숱이 많고 밑에 라인이 많이 그 잔털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다 들어와요. 계속 연습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좀 밀어놓고 밑에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섹시하게 밀어주십시오. 깔끔하게 자, 이렇게 밀어주시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라인을 탔으니까 그 라인이 너무 깔끔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2mm로 한번더 이렇게 살짝 그 밑에 부분을 조금 걷어내주시는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자 이렇게 쭉쭉쭉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잘라시면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뒤에를 보여드릴게요. 자, 뒷머리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맨날 보여드리니까 워낙 제가 잘라놓은 게 있어서 원래 좀 깔끔하네요. 어, 역시. 그래서 윗머리도 잘라주시고 밑에 머리 잘라주시고. 지금 우리 손님은 어렸을 때부터 와서 저에게 지금까지 한 한 10년이 넘게 자르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예, 지금은 이쪽 분당이 아니라 여주 시민이네요. <웃음> 근데 여기서 뭐, 여주에서 와가지고 제가 오늘 컨셉을 잡고 우리 친구 유튜브에 한번 출연시킵니다. 네, 가서 보시라고. 예,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얼굴이 빵떡이라도. <웃음> 이해해 주시고. 자, 뒤에 많은 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뒷머리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그냥 우리가 이걸로 해서 2mm 밀어도 되는데, 좀 쉽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6mm를 끼셔가지고요, 6mm, 보이시죠? 6mm. 6mm를 끼셔서 3mm도 좋아요. 근데 6mm를 끼세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왜냐면, 3mm를 찍으면 여기가 너무 하얗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살이 이쪽에 빵떡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머리가 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3mm를 밀다 보면 잘못하면 이 부분이 하얗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되게 어렵고요. 되게 힘듭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맨날 실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6mm를 갖다가 위에, 밑에서부터 쭉쭉 올려주는 건데 이렇게 6mm를 밀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면서 같은 길이를 볼 거예요. 이렇게 툭툭 치주세요. 자 6mm입니다. 6mm로 툭툭 치시면 이렇게 머리 자르기가 조금 쉽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같은 색을 띄었을 때 그라데이션이 같은 그런 색이 띄었을 때 2mm로 밑에만 살짝 정리해 주시면 이 뒤에 같은 경우 다 자른 느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 라인 잡힌 거 이거 잘못 자르게 되면 맨날 바가지형 뭐 이런 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이쁘고 상고형으로 자를 거면 위쪽으로 이렇게 치셔서 라인의 어떤 부분이 그 라인 선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층을 잘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대신 저는 이렇게 올리지만 얘는 안 자르고요 요, 요기만 자르시는 거예요 요 끝으로 끝으로 이렇게 요요 요 클리퍼의 요끝 이용해서 머리를 자르는거예요아 요거 제가 요즘에 안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끝으로 그러시면 이런 라인이 안보여요 음, 한가지 팁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끝으로 만 이거를 전체 사용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밑에 부분까지 잘리기 때문에 이 끝으로만 사용해서 살살 해주셔도 조금 어 요, 용이하게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수월하게 자를 수 있죠 그러면 층이 하나도 없이 저는 또 물을 안 묻혔죠 네, 물을 묻히면 안됩니다 안 이머리는 제가 오늘 그래도 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늘 제가 콘텐츠를 잡았는데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이것도 배우셔야 돼요. 이말 하면서 하시는 손님하고 대화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머리 자를 수 있는 이런 그 멀티적으로도 배우셔야 돼요. 자, 저는 말이 많, 많지 않습니다. <웃음> 말을 원래 잘안 하는데, 오늘만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끝쪽 부분으로 한 번씩 툭툭 쳐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올렸을 때, 층이 하나도 안 져야 돼요. 이제 윗머리를 보여드릴게요 앞머리랑. 자 위쪽 머리는 이제 좀 머리가 부수수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여주에서 오셨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을 한번만 살짝 뿌리겠습니다. 세번뿌렸는돼요 이건 한 번이야. 내가 하나 둘 이렇게 한 번이야. 한번 쭉. 그리고서 이제 위의 머리를 자를 때 너무 이렇게 빵처럼 탁 눌려 있잖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를 때 위쪽에, 맨 위쪽 부분을 먼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는 위쪽의 라인을 90도로 든 상태에서 저는 그래요. 수술 치지 않고 그냥 일자로 툭 자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잠시만요. 네. 제가 머리가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약간 패딩을 잠깐 벗었습니다. 자, 보세요. 위에 부분을 이렇게 90도 그리고 바로 앞부분 앞쪽으로 70도 그 다음에 한뭐 45도 이런식으로 해서 머리를 내려주는거예요 점점 자 앞머리 들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미용사들이 그 자를 때 앞머리부터 자르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앞머리 먼저 자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손님들이 기분 나빠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맞아? <웃음> 어, 기분 나빠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왜? 머리 못 자르게 되면 그래서 앞머리 만큼은 마지막에 잘라주는 센스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웃고 즐기고 할때딱 잘라놓으면 잘못 잘라도 아, 다음에 더 자르자 이런 컨셉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윗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렇게 90도 80도 내려가면서 70도 제거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70도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또 60도. 그리고 그 앞부분은 뭐한 45도. 너는 이해 가냐? 네. 어, 그래. 자, 45도. 그 다음에 앞머리 같은 경우는 0도. 자, 0도라는 거는 거의 이 머리층과 같은 층으로 자르셔야 돼요. 그러면 머리 같은, 머리 앞머리 쪽이 그 층이 많이 앉으면서 적당하게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자르고, 위에 자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자 이렇게 영도 밑으로 밑으로 약간 내려 주셔야 돼요. 이거는 몇 돈지 모르겠다. 몇 돈이야 이거? 영도, 영도 똑같습니다. 아 똑같이 길이가 지금 우리가 층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도를 말하는 건데 자 그냥 앞으로 내려 주셔서 잘라 주시면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서 해 이렇게 자를 수 없으니까 제가 살짝 손으로 살짝 올려서 자르니까 그 부분만 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층이 속의 머리가 머리 자체가 길어지면 머리가 뒤로 이렇게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앞머리 같은 경우는 잘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앞머리 질문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손님들 좀 앞머리 같은 경우 자를 때한 번씩 더 나중에 보여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들 이렇게좀 잘라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손님은 분명히 머리를 좀 이렇게 띄워서 올린다고 하셨어요 그죠? 맞아요? 네 앞머리만 어, 앞머리만 그래서 위쪽 머리는 이런식으로 90도로 들어서 잘라주시고 양쪽 머리는 그 전보다도 머리가 뜨는게 별로 없어요 깔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됐고 앞머리는 이게 넘길거야? 띄울거야? 세울거야? 넘길 때도 있고 세울때도 있고어 그래 그러면 길이 자체가 많이 자르면 안될 것 같아요 <웃음> 길이 자체가 많이 자르면 안될거 눈썹 위 정도? 그렇지. 눈썹 위 정도만 맞춰서 잘라주는 거야. 대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손님하고 상담을 맞춰서 어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손님의 어떤 말이 90% 정도까지는 따라가 주셔야 손님이 더 좋아하세요. 나 내가 잘 자른다고 내 거만 맞춰서 자르면 어그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쪽 어차피 이쪽 보다는 이쪽 그 양쪽 머리가 숱이 많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한번 들어갈 겁니다 제가 질감 처리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앞머리 다됐죠그 되겠지? 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아무리 그래서 잘라도 머리가 뜨잖아 그런 부분들은 자 옆머리 같은 경우는 자 아까 한 블록 놔뒀던 그 부분들 있어요 그 부분을 약간 위쪽에 라인은 이렇게 들어서 주시고 그 부분을 한번만 툭 쳐주세요. 이렇게. 이거를 난잡하게 빡 털지 마세요. 그러면 머리카락 다 날려요. 나중에 안좋아져요. 손님들.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쳐주시고 그러시면 숱정리가 살짝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털어도 그죠? 가볍죠? 완전 어? 좋구나. 완전. 어 좋아. 그래서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윗부분을 살짝 들어서 소개를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날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쳐주세요. 이거는 빠를 필요가 없어요. 머리 가위질 할 때는 빠르면 안 돼요. 또 너무 빠르면 손님들 되게 위험하니까, 연습 기간에는 당연히 천천히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숱도 정리가 되면서 질감 처리가 되죠. 그러면 가볍고. 괜찮지? 음, 그래서 이렇게 좀, 아, 어, 보시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들어서 속에 한 번만 쳐주세요. 이렇게. 그래고 질감 처리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이 질감 처리 자체를 너무 난잡하게 이렇게 칠수 있죠 그렇지만 머리카락 자체가 다 날려다녀요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물을 안 묻혔습니다 물 묻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음번 아니면 지금 현재 머리 자를 때도 더 힘들고 어, 잘라 놓고 나서 집에 가셔서 손님들이 후회하기 때문에 다음번엔안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칠 때나 물을 묻혀서 머리 자를 때는 조심하셔서 자르는 게 맞죠 물안 묻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머리 자체가 지금 머리를 잘라봤는데요. 지금 이 라인적으로도 잘 보시고요. 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치셨습니다. 뒷머리 라인도 그렇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 자체가 다 잘라봤고요. 지금 이 선에서 머리 옆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손질하는 방법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님들이 보통, 손님들이 보통 머리를 말릴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위에서 잡고요. 이렇게 잡고, 여기를 약간 이게 시끄아우니까여는서 따로 음성만 녹음한 돼요? 자막을 넣습니다 이제 저거 에서 그냥 올핸드라인핸드라인 핸드메이드네 <웃음> 장인정신 괜찮지 나랑 아, 잘 비슷한데, 약간 어? 그쪽에 왼쪽 끝에를 좀딱 마무리하게 흔들더라고 여기? 아, 네. 왼쪽 끝에는 잡아서 잡고서 이거를 살짝 들었을 때 이렇게 살짝 들어줘. 음. 잡고 들어서 열을 약한 열을 갖다가 위쪽에 안쪽에다가 열을 살짝 데고 음. 그리고 절대 왼쪽 손은 만, 그, 움직이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그 방향에 원하는 뜨는 양이면 그대로 놓고 하나 둘셋 이렇게 그러면 좀씩 더 올라오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드 드라이가 맞춰주는 거야 하나 둘셋 이렇게 오, 그지? 그리고서 이제 옆쪽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흘렀잖아 이걸 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쑥대머리가 되고 너무 나이 들어 보여 그래서 이거를 약간 바람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면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 약간 퍼마드 어마드 아, 스타일도 나오는거에요 참고용나다 이렇게 라인적으로 잡으면 끝 이렇게, 이렇게 잡고서 이제 잡고 제일 중요한 거는 드라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너가 집에서 할 때도 어 드라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잡고 서 있는 거야 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드라이는 다른 게 없어 머리에 식히는 게 제일 중요해 드라이를 열 주고 하나, 둘, 셋, 칠하는 그거를 마음속으로도 생각하면서 5초간 쉴수 있는 그게 훨씬 더 나은거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스타일 나오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딱버리 끝! 더 이상 만지지 마. 끝! 어려워. 더 이상 만지면 점점 나, 날라와요 머리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가 머리를 이렇게 좀 잘라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라인적으로 해서 상고형 약간 높은 상고형으로 해서 약간 가름맛아서 좀 약간 이렇게 좀 올라가는 머리 한번 우리 손님이 원해서 한번 해봤는데 어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어 좋아 여주 잘 가요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이렇게 머리를 한번 잘라봤는데요 아주 오늘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상고형 약간 머리 잘 나왔고요 아주 좋네요 자 화이팅입니다 초보명용사 화이팅! 너도 해야지 힘내세요 <웃음>